야 왔다 왔다 간다 이거 간다 간다 아, 올빼미 사제 해냈다아 올빼미 했어 올빼미 했어. 근데 이게 문제가 왜?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아어아 어?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아, 이거다! 독사 아꼈으면 이겼네? 그쵸 아쉽다 이제 나오냐, 씨. 이게 이 콤보가 나보다 빨랐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이걸 어떻게 알아. 1코독사 있었으면 이겼는데. 아쉽다. 교환 교환하면 이제 없는 줄 알겠죠. 하지만 그것은 함정. 야, 근데 이거 의미 없잖아요. 막대 깨는 거, 막대 깨는 거 의미 없잖아. 가자, 가자. 아이 그냥 가자. 어차피 최대 많아. 여기까지 예요가자우사수사수 수사 두수. 어디까지 크나 보자고? 와우! 오호! 오호! 오호! 이겼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겼는데이정리 못하면 이기겠는데? 이겼냐? 아! <웃음> 이걸 이겼어! 와! <웃음> 와! 개 지렸다! <웃음> 아무것도 안할것 같긴 한데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하면 무리 개방이 나오기 때문에 또것또얘 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우리 개방하면 이크만을 한번 제대로 써볼까요? 자 이크만 써보겠습니다 나와라 예쁘니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자리가 꽉 찼다 이러면 일단 필드는 터졌는데요? 이크만 나쁘지 않네 음 안되죠? 내줘 내줘 아 이크만 내야되는데 여기서 나오면 섭섭하네요 겁나 섭섭한데? 아 너무 섭섭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 이겼어 와 끊임없이 까니까 이기는데?